자 반갑습니다 각도게임들 어, 2022학년도 3월 전국 고3 3월 전국 연합학력평가 38번 39번 해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렇게 지문이 주어지는 문법 문제의 경우 오히려 조금 더 쉽습니다 알겠죠 여러분들 어, 지문에 근거해서 풀면 되기 때문에 문법에 대해서 거의 모르더라도 어, 풀수 있죠 그래서 풀수 있지만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우리 그 언어와 매체를 선택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미리 준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날고 긴다 하더라도 어, 화, 화법을 선택할 경우에 어, 여러분들이 수능 시험장에서 실수를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어, 화작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선택했을 때 엄매보다 어, 표준 점수가 낮게 나옵니다 같은 점수로 맞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미리 공부를 좀 열심히 할수 있고 그리고 실수가 두렵다면은 어, 언매를 선택하는 게 오히려 조금 더 유리한 방안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고등학교 입결을 분석해봐도 어, 언매를 선택하는 게 훨씬 그 대학교 진학에 어,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언매를 주로 공부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시험이나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감에 있어서도 화작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언어 매체가 조금 더 어, 임새가 많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어, 잡설이 길었고. 어, 질문 한번 보겠습니다. 현대 국어에서 명사를 파생하는 접미사로 널리 쓰이는 것. 접미사. 지난 시간에 접미사에 대해서 배웠다 맞죠. 접미사 같은 게 접사. 접사인데 뒤에 붙는 거. 단어 뒤에 붙어 가지고 새 말을 만들어 주는 게 접미사고 앞에 붙으면 접두사입니다. 여기서 이 두와 미는 각각 머리와 꼬리를 의미합니다 자 널리 쓰이는 것에 음이 있다 해서 음, 점미상 음은 동사나 형용사를 명사로 바꿀 수 있다 여러분 동사나 형용사를 명사처럼 보이는 게 아니고 명사의 쓰임새로 만드는 게 아니고 명사로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올라가는 거죠 어간 음이 붙어서 명사로 된 것은 그 어간의 원형을 밝혀 적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서 원형을 밝혀 적는다 이 말은 여러분들 여기 묶음 기쁨과 같이 묶다가 기본형이죠 그렇기 때문에 묶음 발음은 어떻게 납니까 묶음으로 납니다 맞죠 근데 이거를 갖다가 묶음으로 어, 원형을 밝혀 적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죠 어 음이 비교적 널리 여러 어간에 결합할 수 있고 이게 비교적 널리 여러 어간에 결합할 수 있다 그리고 어 단어의 의미가 어간의 본뜻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이유를 통해서 어, 원형을 밝혀 적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령 무덤이 기원적으로 묻다에 엄이 붙어서 된 것이긴 하지만 엄은 현대국어에서 새로운 단어를 만들지 못함으로 무덤에서 어간의 원형인 묻을 밝혀 적지 않는 것과 대조된다 해서 엄도 마찬가지로 명사파생 전미사인데 어, 현대에는 어음으로 어떤 새로운 명사가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생산성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밝혀 적지 않지만은 이건 널리 쓰인다 생산성이 높기 때문에 밝혀 적는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명사형어이 음이 의미 있어서 현대국어에서 음이 결합한 단어들 중에 형태는 같은 품사가 다른 경우 있다. 그가 시원한 웃음을 크게 웃음은 시험에 합격했기 때문이다. 이 예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언매에 있어서는 얘가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영문법 공부할 때도 예문을 많이 외우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어, 김기훈의 천일문 이런 것들 많이 보죠 앞에 나오는 웃음은 관영어 시원한의 수식을 받는 명사이므로 여기서 음은 명사 파생 전미사이다 그러나, 그러나부터가 또 중요하겠죠 그러나 뒤에 나오는 웃음은 명사절에서 서술어로 기능하고 있으며 부서 크게의 수식을 받는 동사의 명사형이다 동사의 명사형이다 자 사실 남자인데 여장을 하고 있다 라고 해석을 하면 된다고 했죠 그러므로 여기서 음은 명사형 어미이다 크게 웃음은 크게 웃었음으로 바꿀 수 있, 있다는 것에서 알수 있듯이 어미 음은 at, at, get, 등 대부분 선어말 어미와 결합할 수 있다 여러분 이건 아주 당연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어미잖아 어미니까 선어말 어미는 뭐야 어말 어미 앞에 오는 먼저 선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미 앞에는 당연히 선어말 어미가 결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수 있는 거는 어 전성어미, 명사형 어미 같은 경우에는 명사절을 만들어 줄수 있다. 명사절을 만들어 줄수 있다는 거고 그리고 명사파생전미서와 명사형 어미의 어, 구분을 위해서는 선어말 어미가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를 판단하면 된다는 점이겠죠 자 현대국어와 달리 중세국어에서 어파생명사 명사형 어미가 결합한 용어의 활용형이 형태적으로 구분되었다 자그럼 현대국어랑 다르죠 항상 시험에는 다른 부분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다른 부분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느냐 이게 핵심적인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따그름과 따 에서 서술로 어 기능하는 그림은 그림을 그리다의 명사형 그림이겠죠. 그리다의 파생 명사 그리에 미음이 붙어 그림이었다. 자, 파생 명사는 그림이고 명사형은 그림이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중세 국어에서 명사 파생 전미사 음과 명사형 어미 옴은 어, 형태상 구분되었다. 옴은 양성. 음은 음성모음의 뒤에 붙겠죠 그래서 그리움이 되겠죠 모음조에 따라 양성모음 뒤에서는 암, 어미, 옴 음. 음성모음 뒤에서는 음, 음이 쓰였다 그러다 아가 소실되고 아래아가 소실되고 명사형 어미의 형태가 달라지는 등 여러 변화를 입어 현대국어에서는 명사파생접미사와 명사형 어미 모두 음으로 나타내게 되었다 그래서 국어의 변천 과정에 대한 설명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머리 아프게 중세국어 외울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전부 다 주어집니다. 다만 이해하기 위해서 한 번, 두번 정도는 들어봤어야 이해하기 쉽겠죠. 자 그래서 어, 지문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접사는 새 말을 만들어 주는 것, 어미는 활용의 형태를 결정짓는 것, 그래서 어, 명사 파생 접사라면 명사가 아닌 것을 명사로 만들어 주는 겁니다. 어, 근데 명사형 전성 어미 같은 경우 명사형 어미 같은 경우에는 어 명사가 아닌 것을 명사처럼 보이게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접사 같은 경우에는 천재 어, 바보가 있어 바보를 천재로 만들어 주는 수술입니다 근데 어미 같은 경우에는 바보가 천재인 것처럼 보이게 해주는 거죠 자 명사 파생 접사는 명사를 만들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사라는 게 만들어졌으니까 새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전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명사 파생 접사니까는 선어말 어미가 결합이 불가능합니다. 어말 어미든 선어말 어미든 뭐에 붙을 수 있습니까? 용언에만 붙을 수 있는데 명사가 되어버렸으니까 용언에는 결합이 불가능한 거겠죠. 자 그리고 명사형 어미 같은 경우에는 명사처럼 활용하게 해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활용 형태를 사전에 적으면 사전에 부피가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활용 형태는 사전에 올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안 올라갑니다 그리고 문장에서 역할이 서술어죠 왜? 어미가 붙었으니까 어미는 단어 말해오는 거잖아 자 어젯밤 네가 나오는 꿈을 꿈음에서 앞에 꿈은 어, 나오는 꿈해서 명사 앞에서 명사를 수식하고 있는 관형어가 있죠 나오는 그래서 명사입니다 그리고 꿈을 꾸다 꿈을 꾸다로 바꿀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꿈은 서술어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의 꿈은 명사형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38번 위글을 통해 보기의 기흥 미음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합니다 어, 나이도 어린 동생이 고난도의 춤을 여기서의 명사죠 왜냐하면 앞에 관형격 조사가 와서 관형어로 춤을 수식해줘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맞습니다 잘, 추, 잘 추는 것이 신기하다 이렇게 바꿀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잘이 춤을 꾸며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잘은 부사겠죠 그렇기 때문에 춤은 동사의 명사형이다 라고 할수 있겠죠 그래서 1번은 맞는 얘기입니다 니은에서 죽음은 어, 전미사 의미 붙어서 된 말이므로 주검과 달리 어간의 원형을 밝혀 적는다 어, 밝혀 적고 있습니다 맞죠 어, 그래서 이것도 맞다 여기서의 주검은 시체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검 시체 어떤 검의 종류가 아닙니다 자디귿에서 도움은 동이 주검 같은 경우 죽다 죽의 플러스 엄이 붙은 거겠죠 근데 원형을 밝혀 적지 않으니까 이 기읍이 뒤로 넘어가서 주검이 된 거겠죠 디귿에서 어, 도움은 동사의 명사형으로 자, 조용히 돕다. 그렇기 때문에 동사의 명사형 맞겠죠. 부사의 수식을 받고 있으니까 물론 명사도 부사의 수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 명사절에서 명사절이라는 건 보세요. 으로서가 붙기 위해서는 앞이 뭐여야 됩니까? 명사여야 됩니다. 근데 이 으로서 앞에 오는 게 뭡니까? 그를 조용히 돕다 라는 문장이죠. 그러면 이 문장이 어, 명사 형태로 쓰여야만 으로서의 으로서의 어, 받침을 받을 수 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명사절에서 서술어로 기능하고 있다 를 조용히 돕다 서술어로 기능하고 있다 는 것을 알수 있죠 이해가 안되면 빨리 공부를 그만둬야 됩니다 자 리을에서 암은 암의 미음은 아래부터 품사를 동사에서 명사로 바뀌어 주다자 많이 알다 많이 알다 지금 많이가 암을 수식해주고 있다 맞죠 그러면 이게 동사죠 동사 명사 형태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 이것도 어, 틀린 겁니다 이건 틀린 거죠 동사에서 명사로 바뀌어주는 게 아니고 명사형으로 어, 품사를 바꿔주는 게 아니고 형태만 바꿔줬다라고 할수 있겠죠 자 미음에서 그래 답은 4번이죠 4번 자 미음에서 믿음의 밑과 은음 사이에는 선어, 선어말음미 어시 끼어들 수 있다 전적으로 부사죠 전적으로 믿다 글을 전적으로 믿다 성립하죠 그렇기 때문에 전적으로 믿었음에도 할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명사형이라는 것을 알수 있고 명사형에는 선어말음미 어시 끼어들 수 있습니다 활용 형태니까 자 39번 문제를 위해서 위에 지문에서 이제 요약한 부분입니다. 여기 보면은 음, 중세국어에서는 파생명사와 명사형 어미가 결합된 용어의활용형이 형태적으로 구별, 구별되었다. 형태적으로 구별이 되었다. 명사파생전미사 암음, 명사형 어미 옴음 자명사파생전미사 붙으면 뭐라고 했습니까? 명사라고 했습니다. 명사형 어미가 붙으면 어, 명사가 아니고 명사 형태라는 것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맞죠? 자, 어, 양성 모음 아 아가 위쪽이나 오른쪽에 붙은 모음들이 양성 모음입니다. 아, 야, 와, 오, 요 이런 것들 전부 양성 모음입니다. 어, 음성 모음 같은 경우에는 아래쪽이나 왼쪽 해서 어여, 워, 우, 유 등이 음성 모음입니다. 그래서 어, 그런 거죠. 음, 양지 음지 하잖아요 양지 음지 그래서 그림을 하나 그려보면 은자 집을 이렇게 그렸어 이게 집이라고 합시다 어, 집에 사람이 사람이 이렇게 있단 말이야 사람이 이렇게 있는데 해가 여기서 뜹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 여기가 여기가 지금 양지죠 맞죠? 여기는 양지입니다. 그래서 오, 요 또는 아, 야는 양성 모음이라는 걸알수 있죠. 근데 여기는 음지잖아. 맞죠? 그래서 밑으로 빠지는 거 우, 유, 어, 여는 음성 모음이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이해되죠? 그냥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편해요. 알겠죠? 이거 기억 못하는 친구 한 명도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어,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위을 바탕으로 하여 제시된 중세국어 용들의 기억과 니언을 바르게 추정한 것은, 자, 얼답니다, 얼다, 얼다. 기억, 기흡. 기억이 뭡니까? 기억은 파생 명사죠. 명사에는 뭐가 붙어야 된다? 어, 암, 음이 붙어야 돼요. 일단, 기억하기 좋게, 명사. 그리고 여기는 어, 명사형이라고 적으면 암음이 어, 붙어야 되니까 얼다에 음이 붙으면 얼음이죠 맞죠 왜 음이 붙습니까 하면 여기에 음성모음 어가 들어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거 맞습니다 맞죠 그리고 얼룸 어, 어 얼에 어, 음이 붙어야 되죠 왜냐하면 음성모음이니까 그래서 얼룸 어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죠 1번 자 걷다 같은게 걸음 걸음 걸음 맞고 그 다음에 걸음이 아니고 걸음이 되겠죠 걸음 자 이건 맞는데 이게 틀렸습니다 뭐가 돼야 됩니까 걸음이 돼야 됩니다 걸음 그래서 걸음이 돼야 되고 열다 열 여이 되야 되죠 열, 여름, 여름이 되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어, 여름이 되야 되죠 여름 그래서 여름이 되야 되고 여름이 되야 됩니다 자 살다 살옴이 되야죠 살옴 그래서 살옴 맞습니다 아, 아 틀렸죠 살어아리아가 표시가 안 되는데 서로 뒤바뀌었습니다 자 그리고 갈다 갈람 그리고 갈롬이 돼야죠 가롬 롬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입니다 쉽죠 자 그러고 나서 우리 뭐 매체 문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쉽기 때문에 넘어가고 43번 43번이 또 문법 문제였습니다 맞죠 43번 직접인용 간접인용 해서 어 문제가 나왔는데 직접인용은 간접인용으로 바꿔 표현하면 지시표현 중 종결표현 지시표현 종결표현 등에서 변화가 일어난다 라는 것을 또 알아야 될 거고 이거 핵심적인 어 차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보기에서 여러분들의 개념을 쭉 먹어야 돼쭉 먹어야 돼 한번에 먹으면 배탈이 나지만 조금씩 먹으면은 어 소화가 잘 된단 말이죠 그래서 가령 a 를 간접인용이 포함된 문장으로 바꿔 표현하면 다음과 같이 달라진다 자 A, 주민들이, 자 A를 알아야 되네 A를, A가 어디 있어, A가 어디 지자 주민들이 이 지역을 위해 끝까지 맞서 싸우겠습니다 라고 정치했습니다 자, 주민들이 이거겠죠? 이거. 맞나? 맞네요. 주민들이 이 지역을 위해 끝까지 맞서 싸우겠습니다. 라고 송투했습니다. 됐습니다. 자 이, 이게 A인데 지금 어, 간접인용이 포함된 문장으로 바꾼다. 그럼 여기서 개념을 좀 알아야 되는데 문장 속에서 다른 사람의 말을 가져오는 게 이제 인용입니다. 근데 직접인용은 주어진 문장을 그대로 가져오는 겁니다. 그래서 큰 따옴표가 있고 그리고 라고가 붙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라고가 붙었죠. 그럼 간접 인용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이큰 따옴표를 사라 지게 하고 라고를 없애면 됩니다. 그래서 말하는 사람이 원래 문장을 자신의 표현으로 고쳐 말하는 게 간접 인용이고, 어 보면은 난 여기 직접 인용이 나는 학생들에게 너희들 때문에 학교를 그만두고 싶다라고 말했다. 그래서 어투가 살아나죠. 너희들 때문에 학교를 그만두고 싶다 이렇게 말했는데 어, 간접 인용 어, 나는 아, 선생님은 선생님으로 은 바꿔야겠네 선생님은 학교, 학, 학생들에게 너희들 때문에 우리들 때문에로 바꿔야겠죠 우리들 때문에 학교를 그만두고 싶다고 말했다 해서 어, 간접인용의 어미가 다고 야고 자고 마고 이렇게 아닙니다 그래서 다고는 그냥 평서형 야고는 물어보는거 자고는 어 청유형 그리고 라고는 명형문입니다 그래서 싸우겠습니다 는평 평소형이죠 그래서 음, 다고로 바뀌어야 됩니다 맞죠 다고 그러면 어 그것에 해당하는게 이렇게 두개입니다 맞죠 싸우겠다고 음, 싸우겠다고 이렇게 두개가 되고 그리고 어이 지역을 위해 라고 했는데, 어저 지역을 위함입니까? 그 지역을 위함입니까? 저 지역은 듣는 사람과 말하는 사람에게로부터 멀리 떨어진, 지, 멀리 떨어진 지역입니다. 근데 지금 어, A에 들어갈 내용. A. 이거 어디 있지? 아, 이, 여기가 있네. 주민들이 어그 지역을 위해 끝까지 맞서 싸우겠다고 성토했습니다라고 해야죠. 왜냐하면 지금 말하는 사람 누굽니까 기자죠. 기자 기자기 때문에 어저 지역이라고 하면 어 기자가 그 지역에서 떨어져 있어야 되는데, 어, 구체적인 지역을 제시하고 있으니까, 더, 더, 영어의 더와 같은 거죠. 그래서 그 지역을 위해 끝까지 맞서 싸우겠다. 라고, 아, 다고 성토했습니다. 이게 맞겠죠. 근데, 음, 왜 저가 안 되냐? 그럼 저 지역을 위해 끝까지 맞서 싸우겠다. 이거는, 어, 실제로 말하는 사람이 지시, 해야만 되는 건데 지금 보면은 간접인용으로 어 지역에 대한 지역이 어딘지 나와있고 그 지역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거니까 그 지역을 위해 끝까지 맞서 싸우겠다. 이게 맞겠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어 다음번에 이그 저의 어 구체적인 문제가 나온다면 은이 차이를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